지옥의 권세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마지막 종말이 될수록 세상의 분위기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사람마다 분위기가 있는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이야기 몇 마디 하면 이 사람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인지 육적 분위기인지 선한 분위기 있는 사람인지 악한 분위기 있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영적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느낌의 사람도 있는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다면 우리 주님은 항상 주님에게서부터 다양한 분위기가 나왔어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도 주님은 오늘 밤에 처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철학기도 가시고 제자들은. 나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전도하고 그랬을 때 피곤에 지쳐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한두 마딱씩 던져보세요. 얘들아 나하고 같이 기도하러 갈래? 아우주님 피곤해요. 힘들어요. 참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 그런 말을 주님이 안 하시면 좋은데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입장이 곤란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직장 갔다 왔는데 집에서 잠 잘라 그러면 주님이 사인을 하셔 소녀님께서 사인하셔 너 기도한지 얼마나 됐니? 교육한지 얼마나 됐니? 너철야 기도 좀 해라 너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너의 용성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 너의 용이 혼탁하고 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해요 안해요? 안하신 네. 분손 들어보세요 안하신 분안 하신 분, 분. 네. 분. 잘해드릴게 요잘 잘해드린다니까 직장가서 특히 육체노동하는 분들이 옛날에 제가 그 공장에 가서 재단하고 원단 메고 다니고 청바지 원단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청바지 원단 하루종일 그 원단 원단 가게에서 짐 자전거에다 원단 세 절씩 네 절씩 묶고 청계천 옛날에 그 다리 밑에서 옆에 버스가 막 쑥쑥 지나가는데 1차선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공간이 가운데 가운데, 그, 뭡니까, 중앙 분리대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야 돼요. 짐 싣고, 잔뜩 싣고. 여차하면, 버스가 슉 지나가면, 잘못, 핸들 잘못하면요.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어요. 그때 육체 노동을 빡세게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이렇게, 피곤해서 잠자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막 감동을 하시고, 사인 하셔. 너 젊었는데, 네. 너 힘이 넘치는데 힘도 딱 부하니. 네. 꼭 옆에서 그렇게 기회다 대고 쏙딱쏙닥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알았어요, 갈게요. 그러면 얼른 밥 먹고 주섬주섬 문 읽고 삼각산으로 가는 마지막, 마지막 비행기 있잖아. 아, 맞지, 마지막 비행기라고. 홀 홀리파이어. 소리도 맑아요 이렇게 <웃음> 마지막 비행... 아 비행기란다 <웃음> 마지막 버스 마지막 버스 10시 한 50분 되는 거 그걸 팍 불이 났게타려고 그냥 생각상가다막 밤새도록 불을 짓고 기도하고 그리고 버스 타고 첫첫 첫 버스 타고 이렇게 오면은 중간 중간에 이제 다 집에 오면 우리 어머니가 밥해 놓고 기다리고 계셔요야 잠은 언제 잘려고 밤새도록 기도하러가냐네 얼굴 좀 봐라 왜요 네 얼굴에 코딱지가 잔뜩 붙었다 눈물 콘붕 범벅이 되니까 막 눈에 눈곱이 있다가 코딱지가 막 붙고 어떨 때는 막 피범벅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청년 때는 그렇게 거의 그렇게 보냈어요. 주님께서 매일매일 분위기를 바꾸세요. 안 되는 것뿐이 알면서도 못 하는 거 알면서도 주님은 주님의 말씀 막 던지셔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대답하기에 곤란하고 입장이 곤란한 제자들은 놔두고 특히. 아주아주 아주 열심당원처럼 주님을 일로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주님의또그러시네 얘들아 다 같이 기도하러 가자 아 곤란한 질문을 왜 주님은 자꾸 하셔 그래도 어찌됐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기도하는 동산까지 따라가 봐 지난번에 작년에 겟세만의 동산에 가서 우리가 그 장소에 잠깐 기도를 했어요. 하, 주님,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께서 이 동산, 이스라엘, 이게세마의 동산, 감남산의 어느 한 동산에서 나무 밑에서 기도하셨겠지.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잡히시기 전날까지 밤새도록 야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 다오 이 밤은 너희들하고 보내는 마지막 밤인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 예 알았습니다 돌 하나 던질만큼 더 가서 예수님은 막 간절하게 간절하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 예. 주님의 마음이 왜 신적인 능력으로 기도하셨겠어요? 아니요 인간의 감정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주국의 권세가 점점 점점 주님께 다가오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막 죽고 싶지 않은 감정이 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능력을 아무리 행하고 기적과 역사, 병도 고치고 다 귀신 쫓아내고 해도 유대인들은 와 가지고 너 너는 이단이야 당신은 엉토리야 당신은 바리새불 귀신들렸어 그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당신 나가는 교인은 이단이야 성령의 불 좋아하네 체력이도 좋아하네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듣고 또, 우리 교회의 점사님들도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도 눈치 고해서 공부를 못하겠대요 또, 우리 교회 청년들도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기독교회를 만나 결혼을 하면 그 집에서 교회, 어디 교회 나가냐? 그러면 주님의 교회 나간다. 주님의 교회 이단이라고 그러더. 철회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누군가 이단이라고 그러고 신비주의라고 그러면 그런만하게 내버려둬지 야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거두절미하고 그런 분들 지옥에 한 번만 갔다 와봤으면 좋겠어요. 지옥에 한 번만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전에 그원팔룡 목사님 간장한 거 여러분 있죠.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일찍 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셨다 그랬나 꿈꾸다 그랬나 꿈속에서 나는 지옥 나는 천국 나는 지옥 나는 천국 교회에 다닌 사람 안 다닌 사람 하나님 모좌 앞에서 심판받는 거 보고 그 목사님이 지옥간다 그랬나 지옥 그랬나요?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가 전주 쪽에서 큰목회를 하신 분이 부흥사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부들부들 떨면서요. 또 순복음중앙교의 조영기 목사님 그 어르신도 꿈속에서 지옥 떨어지는 거 지옥에 막 빨려 들어간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물에 빠지면요 중들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해봐야 알아 어떤 면에서아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보세요 세계 각 나라 지도자들과 그 나라의 방역 시스템이다 있는데 처음에는 여유부리고 객기부리고 차일피일 미루고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있고 우리나라는 의학적인 수준이 있고 다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번 세계를 각 나라를 싹 훑어버리니까 정나라하게 허풍 식으이다 드러나잖아요 허세 부리고 허풍 큰소리 치고 이런 사람들이 쑥 들어가고 한국에도 막 달라고 달라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고 참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 나라에 가면 다 보상 받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보상받으니까 걱정일랑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영적으로 잘못하면 떠나도 좋아요 떠나도 좋다는 사람들이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그래도 너무 많은 말을 해가지고 못 돌아온 말도 많아요 자 주님도 죽고 싶은 감정이 막 드는 거예요 우주겠으면 네. 내가 이 죽음이 쓴장 고난이 쓴장을좀 비껴가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도 능력을 행하는데도 주님은 이단 소리 많이 들으셨고요 니네 자체가 귀신 들렸어 그러기도 하고 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 때는 꼼짝 못하면서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잡히실 때 십자가 앞에서 온과 주주와 멸시와 천대와악담을다 퍼버리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막 이런 것이 생기면 콧노리만 부르면 될줄 알았어요 아무 부작용 없이 뒤탈 없이 지혜롭게 구렁이가담 넘어가듯이 살살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난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대요 예. 겟세만의 동산에서 왜 겟세만의 동산에서 모든 유혹이 다 오는 거예요 특히 죽음의 유혹 유혹이 올때 주님이 무엇으로 저항하셨는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저항하셨어요. 어떻게? 나 이거 죽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아버지,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외면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몸으로, 몸으로, 감정으로 저항하셨어요. 의지를 가지고 저항하셨어요 얼마나 지어짜던지 땀이 몸에서 피방울처럼 막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땀이 피가 되면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죄에 저항을 했다니까요 죽고 싶지 않, 않고 죽음을 피하게 달라고 그렇게 저항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 짓지 않으면 지, 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모셨는데 너무 힘드셔서 혈관 하나 하나가 다 피가 다터져서 땀방울 저는 막 땅에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막 쏟아요. 너무 너무 힘드셨어요. 근데 이거는 또 십자가 짓시면서 또 돌을 맞으면서 이제 십자가 매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이 과정이 시작해. 주님은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가 터지도록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죽는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싸울 것이다 내가 나의 감정으로 죽을 좀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감정이나 죽고 싶은 감정 때문에 내 감정을 표현할 수없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막 땀이 빗방울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뭐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땀이 빗방울처럼 쏟아져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저항해 보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오늘 우리 교집사인 한분 중에 그 부동산 기업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한 10분 정도 들었어요. 주일날. 이제 부동산을 이제 어떻게 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교통 사고 나가지고 본인이 법을 어기고 2 차로로 가다가 갑자기 불법으로 유턴을 해가지고 상대방 중앙선 넘어 있어오는 차를 들이 받아버렸대. 중화보험도 안 들고 무엇도 안 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부르는 값을 다 줘야 되는 거야 이 그래서 막 하나님 빼먹 회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 교회 와가지고 매일 막 기도하고 매일 보니까 매일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할 스타일은 아닌데 예. 직접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막 와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래서 그, 그분은 그 그게 교통사고 원회 가운데 잘 해결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땀방울 변하여 피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아요 네. 결국에는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연단도 복도 고난도 우리의 인생도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타겟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정말 힘들거다 할지라도 내 땀이 피가 된다 할지라도 제자가 배신자가 돼서 내게 입맞춤하라고 나를 팔려고 하는데 지옥의 권세가 내게 점점점점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내 감정이 막 폭발하는데 내가 내 육체가 갈갈이 찢기고 약해지고 의지가 박살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영생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주님이 참지 않으셨으면 어떨 뻔 봤어요 우리가? 주님은 가장 약하고 몹시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겟세만의 동산에서 잡혀서 끌려가시고 배신과 버림받음과 채찍과 멸시 천대가다 기다리고 있는 곳을 주님은 이제 가시는 거예요. 유다가 배신의 입맞춤을 했고 장담한 베드로가 도망을 갔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생생한 체험을 해준다도 불구하고 예수님 옆에선 단한 사람도 없었어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떠나는 거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많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그러면 다들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은 찢기고 상하셨어요 심하게 멸시 현대를 받으시고 침뱉틈을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주먹제라고 두들겨 패고 그런데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예수님을 쳐다보시면 얼굴에서 예수님의 눈에서 사랑에 막 덕지덕지 묻어 있는 거예요 그저 두들어 맞아도 사랑의 눈길 우리를 보고 계시고 로바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은 막더 두들겨 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더 사랑하는 마음이 막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이더 생기는 게 아니라 억울하고 누명 쓰고 2단 3단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은 더 사랑하는, 눈이, 사랑하는 마음이 막더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때리는데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이 아홉 가지 채찍이 줄이 아홉 가지인데 아홉 가지 채찍이 끝에 새꼬챙이가 달려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한번 내리 때릴 때마다 몸에 아홉 가지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번내려치면 갈비뼈가 막 보이는 거예요 살이 다 패이고 갈비뼈가 우원히 보였다 그래요 역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몇번 맞았겠어요? 몇번 얼마나 많이 맞으셨겠어요? 나는 내가 이 불사역을 하면서 사탄이 공격하고 몸이 만신창이돼죠 쓰러졌는데 전혀 그런 간장 한번 이 했죠 예수님께서 세마뽀서를 이렇게 벗으시고 예수,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시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울렸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맞았다. 맞았을 당시의 상처를 봐라. 상하신 데가한 군데도 없어요 몸이. 갈비뼈가 다 나와서 다 보이고 허옇게 보이고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뭐고저고저저저 주님 앞에 막 푸념을 했는데 주님 몸을 보는 순간에 그냥 내가 푸념하는 것이 그냥 더럽고 추한 죄야 너무너무 부끄럽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몸으로 들어와라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몸에 상처난 그 몸에 피가 막 넘치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몸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심장에 주님의 심장을 막 쿵쿵쿵쿵 심장소리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내 심장에 엎드려라 주님의 심장이 얼마나 큰지요 성령의 불 주님의 심장에 펑펑 뛰는데 주님의 심장에 엎드렸더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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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 변치 않았다 우리의 실수 허물 죄다 덮어주시는 거니까 남의 실수 허물 죄다 덮어야 돼요. 눈에 보이면 다 덮어야 돼요. 다. 덮... <웃음> 저, 사람이 내게, 저 사람이 내게 이 말, 저 사람이 내게 이 말했어. 이 말했어. 뒷땅 가면 안 되고요.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내 모습에 그런 것이 보이면 내가 그런 인간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을 회개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같이 봅시다. 주여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니 예수님이 잡히던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대리 물었어요. 누구를 찾느냐 나세는 예수를 찾는다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이 일부러 잡히시는 내용으로 그요한복음에 나와있어요 더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주님 이들을내 검을 뽑겠습니다 하사라 하사 베드로가 검을 휘두르실때 말고 길을 잘라버렸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꽂혀주시면서 예수님은 잡히시는 쪽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오심 자체가 영적전쟁이고 주님말씀 듣는 것 자체가 영적전쟁이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죄를 풀어주시고 예수님 모셨으니 예. 죄에 대한 성경구절 몇 구절을 외워서 찾아서 공부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외우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버리는 거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그말씀에 살아서 역사해 버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주님은 다 감당하세요 할렐루야 성도들도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감당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으면 우리 안에 사랑의 분위기가 막 만들어져요 분위기 영적 기후가 사람마다 있는데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것이 계속 안 좋은 기후가 계속해서 자기 안에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고쌓이 보면 그건 견고한 요새가 되어버려요 견고한 요새가 되어버려요 그럼 평생에 그런 분위기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런 분위기의 행동양식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체라 영적 싸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기셨으니 또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일곱 가지를 기도로 승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마지막 나팔에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천국가 있는 백성들은 그 마지막 나팔 때 땅에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그 육체 가루처럼 이미 수천 년 전에 오래전에 사라 버린 그 육체들이 나중에 일곱 번째 나팔에 신령한 몸으로 육체와 영이 합쳐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모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죄만 있는데 주님 이 죄를 부셔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고통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